<먔람> 안녕 난 야스오야. <먔람> 안녕 난존신나야 너니? And his name is Johnson. 이 영상의 뽑비는 프리시즌 전 뽑비입니다. 모두들 알고 계시죠? 수학 돌려놓으세요. 들어와. 야, 아씨, 내가 먼저 할라 했는데 이야아아 개꿀 야 이거 다 죽겠다 다 죽겠다 응 살았쭈? 피해주고 아오! 케이다 It's drum and bass. What you gonna do? 냥냥펀치. 파이크님! 끓으면 안 돼요! 혁궁! 야, 뭐야! 메카 t 스 e 마 e t i Oh my god! 야 아~~ 개마디오 마이갓 성타? <웃음> 오 마이갓! 아우야 마이 좋아 아니 어디가 아리야 야 아리한테 쓰고싶데어 어, 뭐야? 좋지 우리. 와 이리 좀 낭기모. 어디가 야, 야이 새끼야. 형헤 <웃음> 돌아와라 형헤 돌아와라 일로 와라 헤헤헤주고크리스오오헤헤 어, <뛰치> 계속 껴. 어? 뒤질라고? 어? Okay, what you gonna do? 었잖 <목소리도> <야, 국사점. 웃음> 냥! <웃음> 미친. <웃음> 냥냥 냥냥 펀치 냥냥 펀치 냥냥펀치 나이스 개꿀! 냥냥펀치 예냥 미친 나이스 개세죠. 아, 원티 못 입. 뭐야? <이거 웃음> <웃음> 미치 <미친> 뭐냐? <뭐야> 이게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nice.